야, 어디까지야? 저 안쪽, 오른쪽 전통시장 중에서는 규모가 어. 제일 서울에서는 큰것 중에 하나야 저는 아, 왜 손님이 싫지? 돈 벌어야 되는데 근데 요걸래 처음 느껴봤어요 아 정말 손님이 싫을 수 있구나 지금 장사하시는 곳이 어디죠? 네, 지금 자양동인데요 그러니까 골목상권이에요 그냥 장사를 한 6개월 정도 하면서부터 많이 느꼈죠 아 이거는 이 사람들 내가 손님을다 끌어오는 올게 아니었구나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일단은 상권도 한 봐야 되고 가게 네.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한번 네. 봐야 되고 네. 그 보기도 네. 어떻게 하시는지 네. 날 잡아서 네. 네. 네. 제가 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해서 네. 네. 한번 가게 해서 뵙죠. 어, 여기 방미담에야 이름이 음... 김밥집 이름이 방미담에 아. <웃음> 김밥이 여기가 항상 맛있어. 아, 사 봐. 되게 알차지. 어. 2천0 2천 어, 2천 원짜리. 치고 되게 알차지. 야, 양념을 잘했네. 어. 되게 알차게 들어갔 어. 음. 맛있네. 야이 이 동네가 그러면 비싸게 하면 절대 안 되는 동네네. 어? 아. 음. 김밥 먹었어. 네. 안녕하세요. 네. 음, 저는여 어.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여기다가 음. 뭐 이런 거 하나 쳐놓고 약간 음. 뭐 앉아계시거나 해서 그냥 담배 피시는 분들이잖아요 음. 잠깐 요정도? 그 정도 로만면 저는 쓰고 있어요 1, 음. 2사를 파는 잘 해야 돼요? 거기는 어디 갔 써요? 또 헌별된 것만 써요 제가 음. 원하는 스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블링이 좀 있는 기준으로 쓰다 음. 보니까 뭔가 음. 좀 비싸도 그런 거 써서 따로 받았어요 소고기랑 음. 돼지고기랑 같이 파네 그니까, 이제, 원래, 돼지고기만 했었다가, 어. 그니술 그러니까 드시다가 조금 돼지고기 먹기는 좀 그렇고, 더, 조금 그럴 때, 소고기 랑 추가했었는데, 네. 드시는 분들은 꼭 드시더라고요. 특성의 차이가 있어요. 네, 전문성의, 전문성의 차이. 먹는 순간, 이제, 전문성은 없어지죠요 네. 네, 네, 저희 어머니도, 음. 돼지고기 두 가지만 하는 건 좀, 너무 좀, 빈약하지 않냐. 한 가지만 하는데도 정확히 잘 되는 거 이번에, 이제,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저 소고기를 끄고 뭐 간게 맞는 건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워낙 단가가 돼서 모르고 구하기도 좀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가지만 가야 돼요 대게대지를하 서도 같 아, 여기서 근데 자리가 저건 뭐죠? 아 저쪽에 유리관에서 옆에 골목이라서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열어놔야지. 네 그래서 네 영업할 때 열어놨는데 네. 영업 전에는 받아놨거든요 네. 본인이 싫다고 하는 분들 있죠? 네 이제 여기 안나 여기 딴데 한데 라고 그래요. 그거다 맞출 안 수는 안 없어요 맞추고 있었네 저것도 네. 맞추고 있었고 선빈한테 어, 그런 게좀 일단 여기 잘못된 게 네, 네, 네, 네. 이거를 네. 이거 치우세요 이거 아 그냥 꺼버리고요? 어, 아, 치우세요 아, 이거 꺼버리고 네. 아예 개방감을 주세요 이것도 웬만하면 딴 쪽으로 옮기, 옮겼으면 좋겠어 꼭 여기를 가시려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커플분들이나 뭐, 애기들에 있는 분들은 꼭 그쪽에 가시려고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지금 사장님이 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도 원하시는 분이 있고 네. 여기도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다 맞출 수 없어요 먹고 싶은데 자리가 없으면 은 먹지도 못하는데? 저쪽에서 그나마 접근성이 조금 있는 게전통시장이 나왔을 때 이쪽으로는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나마 이쪽에서 사람들이 지나오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고기를 이쪽에 먹고 있으면 은 조금 나아요 인 네. 구조의 문제가 일단 네. 장사의 동선이라 이런 구조의 문제가 좀 심각해요. 네네. 자리가 애매하지? 본인이 생각해도 애매하죠? 저 이제 제가 한정된 예산으로 이제 구하다 보니까. 여기, 후, 이거 손대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거고. 저 예,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죠. 어, 이 자리 내에서 뭔가 움직여야 된다는 건데 참 자리가 좀 애매하다. 또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가게도 그렇고. 네. 집도 그렇고 어느 집에 이제 가면은 네. 왠지 모르게 쎄한 느낌이 드는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네. 집에 들어가면 평온한 느낌이 나는 네. 집들이 있고 네. 가게도 똑같아요. 왠지 모르게 썰렁한 느낌이 드는 그 썰렁한 느낌을 바꾸려면은 실력이나 아니면 기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네. <웃음> 기가 필요한데. 네. 처음에 할 때는 음. 이제 손님한테 전혀 끌려가지 않고 아무래도 오픈 초니까 음. 뭐 메뉴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다 했었는데 어느 정도 사실 이게 하면서 타협이 된 부분이 많죠. 네, 타협 네.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저기도 커텐친거 보면서 저커텐 네. 저 치면 안 되죠 저 고기집에저문 닫아달라 그러죠. 저는 처음에 이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음. 네. 어머님도 이제 그런 손님들 계시면은 좀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나 이렇게 하는 거 어떠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들더라고요. 음.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당연히 안 했을 텐데, 음.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냥 할까? 할까 해서 저도 이제 달게 되더라고요. 카운트도 자리를 배치를 잘못했고, 에어컨도 여기 배치 잘못했어요. 그리고 저북박이는북박이 네. 의자는 빼야 돼요. 여기서 여기는 방송에는 안 나갈 건데 매출이 지금 얼마 정도 돼요? 그때 호스 오르고 있어서 호스 시간부터 한번볼수 있어요. 제가 네. 날짜별로 한 보게. 음. 명절 끝나고 응. 아프리카 에빵 터지면서 매출이 뭐 반토막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완전히 지금 그러면 두 분이서 나와서 재료비 빼고 매출이 반토막이 났으면 월세 내고 실제로 내고 뭐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마이너스네 이걸 왜 붙였어? 근데 겨울이니까 춥다고 붙였었는데 빼야지 그러면 빼서 이거를 그래. 여기다가 뭐 시트지 같은 걸 발라야 지 시트지를 왜 발라요? 그러니까 보이게 해야지 보이게 하는 게 맞나요? 아, 그러니까. 시트지 바를 필요 없어요 아... 그 어머니는 어 밖에 사람 보이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냐 <웃음> 그 어머니는 무조건 아 사람 보이면 안 된다고 야 힘들었겠네 가끔씩 띄엄띄엄 금요일 날은 그래도 손님이 좀 있었네 의외로 예, 토요일 날도 꽤 있네 시장을 보러 와서 토요일 날 그래도 주위에 고기를 먹으러 다닌다는 얘긴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되는 좀... 날은 되는데 안 되는 날은 뭐 아예 안 되고 뭐 이런 거 좀... 기복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됐다 그랬죠 여기서 딱 2년 됐어요. 2년? 아 이제는는 뭐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음. 어떻게 보면 다시 오픈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야 되는 얘기니까. 그래서 야 이건 고기도 먹어봐야 알겠지만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고기 어떻게 네. 하고 있나 네. 그것도 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 고기 한번 먹어보고 어, 판단 다시 한번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음... 고기 한번두보세요 네, 준비해주면 되요. 네, 네. 요거는 고기가 있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갑자기 한번 드리고. 삼겹 자체는 좋은 거, 솔직네 근데 기름 많은 게잘안 줘. 근데 전주인이 했던 여기 자리 그대로 지금 하는 거죠. 그렇 거의 바꾼 거없고 바꾼 거 없고. 네. 조금씩만 바꾼 거. 네. 여기 대부분 음.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좀 있으신가요? 혹시? 네, 어느 정도는 있으세요? 짜가찌 같은 거는 안담나요 여기 말고 예전에 시골에살 네. 때는 네. 그런 거 뺐었는데 여기서 오면서 이제 힘들어하시고 네. 어머니가 딴거 간섭하시는 거보다 짱아찌 담아주고 김치 담아주는 게 훨씬 이로울것같은데저 이리, 저.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음. 어려우니까 음. 뭐 어떻게 할수 없더라고요. 먹지 음. 마시고 그냥 고기만 주셔도돼요 고기는 맛있냐 먹어봐봐 음. 맛있요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합포식당 고기 맛이야 고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숙성기간이나 이런 노력에 비해서는 그렇게 확와닿진 않아요 그 정도 노력했으면 완전 와닿아야 돼요 딱 근데 고기는 맛있는 고기에요 근데 구수적인 게 많이 약해요 구수적인 게 너무 많이 약하고 같이 밥 먹고 자세한 얘기는 다시 한번 나누자고요 같이! 인테리어 부분 먼저 북박이 의자 싹 빼고 커튼 다 없애고 웬만하면 활짝 열어놓고 의자. 다른 걸로 교체를 하고, 이거 중요해요. 지금 에어컨 막고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붙박이여 있다 TV 없애고, 요것도 카운터를 없애고 그냥 벽에 붙여버려요. 포스를 그냥 벽에 걸어버리라고. 거기다가요? 네. 저저 포스 업체 얘기하면은 쟤를 떼서 붙여줄 거예요. 저 공간을 막아놓은 거예요, 지금. 사람이 들어오는 자리를 막아버린 거예요. 여기도 시인성을 앞에 사람이 앉아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문열어을 때, 어? 사람 앉아있네? 봐야 되는 자리인데,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했듯이 고기를 팔았을 때 아까 얘기했던 거 숙성 고기를 파는 건 좋은데 맛있게 손님한테 적각적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장사예요. 근데 언제 손님이 많아지면 저 숙성 고기 감당할 수 있겠어요? 30일 동안 숙성시키기 힘들어요. 또한 가지 궁합이 맞아야 된다고 했죠? 그 궁합을 맞춰 줘야 돼.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야채 이름도 내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줄 테니까 그걸로 피클을 담아서 손님 말씀해 주세요 그걸로 하면 은 아무래도 독특해서 손님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음. 자, 자리를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고깃집은 잘되는 집 가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항소고집이라는데 얘기했다시피 그 집도 자리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지금 4천 씩 찍고 있다니까 네.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고기들은 맛있어요 네. 맛있는데 얘를 부각시켜줄 수 있는 게 없어 네. 목매요 지금 고기는 맛있는데 고기만 먹다 보니까 목매 그러니까 손님들이 2인분 이상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손님들한테 술을 먹어라강요할 수도 없어. 분위기가 형성되면 손님들 술 먹어요. 야, 소주 한잔 먹자. 이렇게 먹게 된다이 숙소 냉장고 없애고, 이 에어컨도 완전히 붙이세요. 이 공간도 테이블 로세요 얘네들이 지금 너무 분잡해, 지금. 젊으신 분이 장사하는데, 시골 아줌마가 장사하는 집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시골 아줌마가 장사하는 집 같아요. 일단 그것부터 바꾸자고요. 의지가 있으면은, 할수 있어요. 의지가 없어서 못할 뿐이지 생각 있고 내가 가르쳐 주는데 하면은 네. 바꾸수죠 일단 네. 신성 좋게 네. 이런 거다 빼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우리 사장님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또 바꿔가는 단계니까 제가 뭐 깊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바꿔가는 모습을 나중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겠습니다 터치하지 마. 내가 항서할 거야. 흙이 똑같거면 누워서 피부에 볼 거야. 손님이 오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아니야 어머니는 벌써 자기 공간에서 누가 건드린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자기 공간을 다. 역시 제일 큰 문제가 신성 좋아. 잘만하면다 막아놨잖아. 어머니 자야 되니까 터야 되고 피부이도 나야 되고 여기 공간 만들어주려고 여기 다 막아놓고 밀려밀려나와서 숙성냉장고까지 밀려나오는거요 전형적인 옛날 할머니들이 장사하는게 해봐봐 지금 다 아, 쓸데없는 그 솔직히 말하면은 정확하게 내가 얘기를해주는거예요 빨리 정리가 안되면은 장하테아 힘들어요 원인은 정확하게 아시죠? 지금은 어머니하고의 관계, 어머니가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힘들어 그렇다고 쉽게또 설득도 못할 거야 나이 드신 분들은 워낙 고집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룰에서 벗어나기 싫어 그 룰을 깨부수려면굉장한 힘이 필요해 결단력이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그 어머님만의 룰을 깨끗하게 힘들 거죠 나는 그게 일단 제일 우선이라고 봐. 메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지금은 원인은 어머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거 먼저 정리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만들어 놓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영상 잘 보셨나요? 고기 농부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는 봤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제가 다시 와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제가 느꼈던 그 문제점이 정확하게 더 도드라지더라고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고기농부 사장님이 말할 때마다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요. 무슨 문제점일까요? 고기농부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커튼을 좋아해서 저희 어머니가 TV를 봐서 저희 어머니가 여기를 막아서 저희 어머니가 주무시는 공간이라서 말끝마다 다 어머니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공간 자체를 영업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머니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왜 이렇게 굉장히 동선들이나 패턴들이나 집기들이나 이런 부분이 옛날 구닥다리 느낌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알고 왔더니 아니야 다를까 본인 공간은 벌써 밀려나 있는 상태고 안쪽은 다 어머니 공간이었습니다 고기농구 사장님한테 증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고기를 바꿔주고 메뉴를 바꿔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문제점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골목식당에서 보신 것처럼 솔루션을 해준다고 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뭐창사 잘하시는 분인데 메뉴를 못 잡았다 그러면 솔루션을 해서 아니면 은 메뉴를 바꿔주거나 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노력은 하시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딱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주문을 했으니 바꾸시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데 바꾸지 못하면은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일 큰 문제점이 본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방송이 다시 나오면 바꿨다는 얘기고 방송이 안 나가면 못 바꿨다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장사할 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